해주세 첫 동곡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한 거는 이제 리스트의 타란텔라라는 곡인데요. 아, 이 곡이 왜 힘드냐면요. 그냥 처음에 연타가 너무 많고 뒷부분에 포르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치다면요. 보 숨이 좀가빠워요 하면서 첫던 어려운 곡들, 어, 어려운 곡들 아무래도 좀 화려하고 좀 웅장하고 빠른 곡들이 어려웠던 것 같아서 음... 그 중에서도 리스트라는 서양의 되게 거구의 피아니스트였는데 여린제가 치기 되게 어려운 곡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초절기교 에티드라고 이름부터 겁나 어려워 보이는 에티드가 있어요 그거에 마제파라는 곡이 있는데 네 번째 곡? 네 번째 맞나? 크랄 모시라 네 번째 곡이 있는데 그걸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,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보셨죠? 얘는.. 아 얘는 이라고 해야 되지 <웃음> 보셨죠? 이분은 그냥 자기 잘난 거 자랑하려고 피아노 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럼 제가 슈만판타지 OP 17번에 전학장이 너무 어려워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걸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웃 <웃음> <너무 웃겨. 웃음> 굉장히 왼손은 바쁘고 오른손은 멜로디를 잘 살려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병행을 하면서 잘 생각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. 아 일단 제가 처음 곡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일단 전 피아노는 다 어렵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엔 쉬운 게 없어요. 하지만 저그 중에서도 쇼팽 그 중에서도 쇼팽 소나타 3번의 1학장이 어, 최근에 가장 어려웠지 않았나 네. 최근에 땄던 여자 번호 중에 제일 어려웠던 거 습니다. <웃음> 네, 저런분 말은 무시하시면 되고요. 네, 일단 터 보겠습니다. 네. <웃음> 아, 참, 아니, 원래 원래 처음은 이럴 수가 있죠. 예, 대가 피아니스트 키신 아시죠? 그분도 이거 치다가 틀렸어요. 아니, 이 곡은 이 곡의 특성이 있는데 알레그로 마이스토소라는 느낌을 제대로 살리기가 너무 힘든것 같아요 그리고 입으로 노래하는 것도 힘든데 입으로 노래하는 걸 손으로 노래하려니까 얼마나 힘드니까 이거 쳐보신 분들은 알죠? 솔직히 아시죠? 아신답니다 네. 아그 다음에 어, 어려웠던 곡은 이거 진짜 흔한 곡이어서 많이들 치시는데 쇼팩 에티드의 추경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게 진짜 잘 치기가 너무 어려운 곡이에요 저도 잘못 참아 두 번째로 어려운 곡은 같은 작곡가의 헝가리안 랩소디라는 곡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두 번째 곡 뒷부분이 애니메이션 통과 제리에도 나왔던 건데 진짜 엄청 어려워요. <웃음> 한번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피아노랑 손절한 지한 1년이 넘었는데 치킨 하나 사줘,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러고 있는 게 정말 엄한 것 같아요. 아, 다 일단 이게 어려운 게요. 이렇게 막 계속 아리아리 하는 게 뒤에 한 5분 동안 계속 그래요. 쉼, 쉼 없이 그래서 약간 팔이 계속 뜨워지고 거 그리고 이게 도약이 되게 심해서 틀리면 다 티가 나요. 근데 이건 피아니스트들도 연주 영상 보면 다 조금씩 틀리면서 쳐가지고 하물며 저 같은 미물이 모 음, 많이 틀려야죠. 시다시피 굉장히 왼손이 바쁜 와중에 다 화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화성을 이제 멜로디를 연결하는 것도 어렵고 같은 그런 리듬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칫하면 지루하게 들릴 수 있는데 옥타브라서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곡 치면 최소 칼로리 2000칼로리 빠집니다 여성분들 다이어트 하실 때이곡 매우 추천드리고요 이곡 치면 은 여성분들 다이어트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<웃음> 치면서 이게 무슨 음악인지 잘 모르겠어요.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 주잡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어려운 거 같아요. 그 다음 꼭 쳐주세요. 뭐하지? 할게 없는데? 스트라비언스킨가요? 아! 그거? 페트로 슈카? 내가 지금 별명이 페드리피 슈카라고. <웃음> 욕하, 욕하면서 치는 건데. <웃음> 도망치는 컨셉으로 가봐요 <웃음> 마지막 곡으로는 이제 이 곡의 사막장인데요.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공생이라면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요 오히려 크고 빠르고 화려한 고들보다 이렇게 조용하게 시작하는 게 진짜 시작하기 전에 살 떨리고 긴장되고 그런 거 다들 아시죠? 그래서 <웃음> 저는 사실 세계 악성 중에 상업장이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피아노를 안 쳐가지고요 이32 바리에이션은 어, 변주곡이 어, 32개나인데 이 32개 다 어려워요 각각 곡의 어, 바리에이션의 특징을 살리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이걸 쳐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시죠 이거? 아신답니다